주로 뭐 하세요? 가끔 수학 문제를 풀기도 해야 진짜 꽤 아닐걸? 유진 씨, 그런 말 많이 듣죠? 먹을 때 귀엽다고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소개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실패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안녕하세요.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옷이 하뻐요 감사합니다. 오늘 왜저요자플죠여요 오늘 새로요 어플. 맞아요안녕 선택형 스토리 어플을 제가 다운받았습니요 감사합니다 안녕광고요 여러분 사요해요저녕너요재요 이게 <웃음> 소설보다 더 재밌는 채팅형 게임이라고 하네요. 기존 웹소설과 달리 선택형 스토리로 되어 있어서 제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결말이 달라지고 스토리의 흐름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그거 실제로 한번 해볼 건데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네. 진행할 시나리오는 16번의 MBTI 소개팅이요? 제가 이제 16번 소개팅을 하면 될까요? 근데 네. 남자는 세명밖에 없고 또 걔네? <웃음> <웃음> <웃음> 제가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당신과 맞는 MBTI를 찾아주겠다니까 16번의 소개팅을 주소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 2, ENFP 남성과 소개팅을 하네요. 우리 회사에 e n f p 들이참 많은데. 자, 네. ENFP 나요 네. 자, 일단 들어와 주시고. <웃음> 소개팅 나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가 낯을 좀 가려가지고. 괜찮아요. 제가 안 가립니다. 아 진짜요?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벌써 궁합 점수가 50점이나 차 있어요. 50점에서 저희가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 제가 또 ESTP거든요. 그래서 프롤로그에서제 MBTI를 이미 선택해놨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진 씨. 소개받은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남에게서 카톡이 왔다. <웃음> 귀여운 이모지를 곁들인 발랄한 인사였다. 되게 밝은 밝은 하네 뭐라 뭐라고 대답하지? 어 아래 걸로 선택할게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이름을 못 들으셨군요 저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딱딱한 인사의 분위기가 주춤해서 궁합이 마이너스 1이 떨어졌어요 한 시간 뒤 휴대폰을 확인하자 또 새로운 카톡이 와있었다 어 근데 유진씨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혹시 그리고 못 드시는 거 있으실까요? 아 식당 고르려고 그러나 보네 위에 걸로 할게요. 아무거나 다잘 먹어요. 아, 아무거나? 저도 다잘 먹는데 그럼 제가 맛집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웃음> 다잘 먹는다는 대법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2가 떨어졌어요. 원래 마이 아무거나라고 하지 않으려고 랬는데 위에 그 남자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무거나라고 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토요일 저녁 괜찮아요. 그럼 6시로 예약할게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소개팅 당일이 되었다. 서, 어, 이건 좀.. 어, 유진씨 안녕하세요! 어, 많이 기다렸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진짜 죄송해요 가실까요? 네 좋아요 이런저런 가벼운 인사를 하며 식당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데 발 뒤꿈치에서 통증이 느껴졌다 아! 아안 신었던 신발을 신었더니 뒤꿈치가 아프네 나도 모르게 절뚝거렸는지 지훈이 세상 걱정되는 표정으로 물었다 어? 유진씨 괜찮아요? 발좀 불편해 보이는데 아, 조금 까졌나봐요. <웃음> 아이고, 아프시겠다. 어? 어? 저기 약국 있네요? 잠깐만요. 네? <웃음> 이거 사왔어요. <웃음> 나는 신발을 살짝 벗고는 연고를 바른 뒤 밴드를 붙였다. 이제 괜찮아요? 네, 덕분에 한결 낫네요. 그래도 아프면 말하세요. 어버드릴 수도 있으니까. 아우 <웃음> 뭐지 이 남자? 아래로 할게요. 왜 이렇게 오버하지? <웃음> 어색하게 웃었지만 괜히 찝찝한 생각이 들었다. 자, 엠프 p 의 감정선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고 떴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식당에 도착했다. 어, 뭐 드실래요? 맛있는 거 많네요. 어 그럼 피자 하나랑 파스타 하나씩 시킬까요? 아, 어, 좋아요. 서로 원하는 메뉴를 골라 주문했고 드디어 식사 메뉴가 나왔다. 우와 파스타 맛있겠다. 그래도 나름 소개팅이라고 긴장했는지 음식이 앞에 놓이자 허기가 심해졌다. 얼른 파스타를 포크로 돌돌 말아 한 입에 넣었다. 음, 맛있네요. <웃음> 유진 씨 그런 말 많이 듣죠? 네? 먹을 때 귀엽다고. 음. <웃음> 쑥스러운 마음에 어색하게 웃자 지윤이 호감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나를 보며 씨 웃었다. 아! 아 씨. <웃음> 이 사람 이거 아래로 할게요. 너무 플로팅하네 열심히 플로팅을 하는 모습이 조금 뻔하게 느껴져 나에게 큰 호감으로 다가오진 않았다 여기 분위기도 완전 이국적이고 메뉴도 완전 현지식이라 우리 이탈리아 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네치아 식당인 거죠 여기가 음. 위로 할게요 와 먹고 배 타러 가면 되나요? <웃음> 그쵸 나가면 유럽 도시인 거고 저희는 지금 여행 와서 만난 거예요 그럼 다음 행성지는 어디 나라로 가실래요? 독일? 오! 독일 좋죠 맥주 마시러 가야겠네요 티키타카가 잘 돼요. 두 사람 모두 호감을 느꼈습니다. 다 드셨어요? 아 네, 덕분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럼 간단히 맥주 드시러 가실래요? 독일로? 아, 좋아요. <웃음> 그렇게 가게 나와 지윤과 걷다 보니 홍대 놀이터가 나왔다. 그때 마침 옆 가게에서 그루비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지윤이 멜로디를 흥려버리더니 약간씩 리듬을 타면서 걷기 시작했다. <웃음> 아, 아! 어 흥이 되게 많으시네요. 근데 유진씨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어요? 무슨 상상이요? 무슨 소원이든 딱한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신 그러면 절친들이 나를 아예 모르게 돼요 아까부터 대화의 주제가 종잡을 수 없이 확확 바뀌고 있다 대화 주제가 진짜 너를 띄네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너무 정신이 없어 대화가 좀안 맞을 수도 있겠다 자 MVP의 대화가 당신에게는 좀 힘이 든것 같아요 유진씨 같으면 소원 빌고 친구들 잃을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 택할 거예요? 저는 소원 빌래요 친구들은 또 사귀면 되니까요. 아 진짜요? 지윤 씨는 아니에요?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없으면 저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친구들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게좀 신기하네요. 자두 사람은 서로 감성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3점.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궁합 점수가 낮아 애프, 애프터가 따로 없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 뒤로 지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디디디 따... 따다단. 실패했어요. 실패됐습니다. 근데 제가 MVP랑 잘안 맞긴 해요. 자 어떠셨어요? 봐. 나는 고민 없이 되게 고를 수 있어서 좋았고 내가 직접 선택하니까 이 스토리가 확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몰입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 차였어요. 다음에 뵐게요. 언젠간 봬요. 아네 감사합니다. 자두 번째 어떤 소개팅 을이준되죠 INTJ인데요. 저는 살면서 INTJ 남성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INTJ남!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네. 바로 누르면 될까요? 아,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웃으시면 안 돼요. 저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정각 6시 30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개팅 받기로 한 윤재혁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점심 괜찮으신가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정각 6시 30분에 소개팅 남에게서 연락이 왔다. 와, 맞춤법 칼이네. 어, 안녕하세요. 임유진이라고 합니다. 일요일 점심 시간 괜찮아요. 아, 네. 그러면서촌에는 일본 가정식 레스토랑 어떠신가요? 제가 찾아본 곳이 있어서요. 헉, 뭐지? 벌써 메뉴까지 정해 놨네? 어, 네, 좋아요. 네, 그럼 일요일 1시에 경복궁역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이렇게 끝이야? 그렇다면 아래로 할게요. 네, 일요일 날 뵈요. 흐, 음, 이 사람 아래로 할게요. 좀 정이 없어 보이긴 하네. 진짜 지할 말만 하네. 음..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면 알겠지. 나는 살짝 뾰로퉁하게 입에 튀어나온 입을 다시 집어넣으며 휴대폰을 닫았다. 대망의 소개팅날! 어떡하지? 늦겠는데? 사고가 났는지 열차 운영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대로면 10분 정도는 늦을 듯 했다. 재혁 씨, 혹시 어디세요? 제가 지하철 지연으로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서요. 아, 저는 아까 와서 근처 카페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헉, 지금 30분 전인데 벌써 도착이야? 네, 얼른 갈게요. 죄송해요. 유유유유. 자, 1시 10분. 헉, 헉, 헉. 서둘러 계단을 올라가자 깔끔한 셔츠와 재킷을 입은 재혁이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웃음> 후, 아! 안녕하세요 재혁씨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아 안녕하세요 뮤진씨 괜찮습니다 네헉 이해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뛰어오셨어요? 아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아, 재혁씨 기다리실 것 같아서요 아 저야 뭐 기다리는 동안 이북으로책 읽고 있었습니다 네. 아래로 할게요 <웃음> 아니 위에거가 <웃음> 이북이면 북한이요? <웃음> <웃음> 전 이런.. <웃음> 전, <웃음> 전 이런 <웃음> 장난치는 <장만 웃음> 안 치거든요 우선 식당으로 가실까요? 예약시간이 있어서요 10분 늦춰놓긴 했습니다. 아네 가시죠! 제 역이 살짝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C... <웃음> 어 근데 이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제가 가장 효율적인 최단 루트를 찾아나서요. 이쪽으로 가면 지름길이야 약간.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은 재혁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주택가로 보이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자 정말로 눈앞에 가게가 바로 나왔다. 아니 길을 굉장히 잘 찾으시네요 재혁씨. 아 제가 1시간 일찍 와서 가게까지 한번 가봤거든요. 뭐 예약된 자료도 살펴보고 조전도 보고. 아 정말요? 아 그래서 일찍 오셨구나. 준비성이 되게 좋으시네요. 아래. 굳이 그렇게까지... <웃음> 네, 의아한 표정이 조금 티났는지 재혁이 조급하게 말을 덧붙였다. 그럼 들어가시죠. 네, 좋아요. 어, 가게가 되게 귀엽네요. 아늑한 느낌이에요. 그쵸. 어, 저도 와보고 싶었던 가게인데 이렇게 기회가 됐네요. 주문하시겠어요? 아, 유진 씨스페 카레 점심 괜찮으세요? 찾아봤는데 그게 여기 베스트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메뉴판을 보려 하는데 재혁이 이미 메뉴까지 정해놨는지 나에게 권유를 해왔다. 아래로 할게요. 내 메뉴를 왜 정해주지? 내가 정하고 싶은데? 너무 사소한 것까지 정해주는 느낌에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아, 내 스프 카레 괜찮아요. 아, 그럼 스프 카레 정식 두개 주세요. 재혁 씨, 개발자라고 들었는데 쉴 때는 주로 뭐 하세요? 어, 저는 주로 책을 읽거나 넷플릭스 보는 것 같아요. 가끔 수학 문제를 풀기도 해. 무슨 새끼 아니야 이거? <웃음> 아니, 아니. 자기가 우리고그래야 <웃음> 저는 요즘도 잡생각 들때 수학 문제 풀고 그래요. 어려운 문제 집중해서 논리에 맞춰 풀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아, 저도 다음에 한번 풀어 봐야겠어요. 소소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드디어 메뉴가 나왔다. 와, 맛있겠다. 맛있겠어요. 네, 제육시도요 음. 맛있네요. 어, 진짜 맛있네요. 카레 좋아하시나 봐요. 네. 특히 스프 카레요. 어, 예전에 스카에도 여행 갔다가 먹어보고 반해서요. 일반 카레와 달리 스프 형태로 끓여서 조금 더 재료 식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해요. 오 그렇구나. 아래로 할게요. 안 물어봤는데. 별로 궁금하지 않았던 카레의 기원에 나는 적당히 대답하고는 밥을 먹었다. 혹시 제 것도 맛보실래요? 다른, 약간 다른 소스를 뿌려가지고요.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출근도 하셔야 하니까 이만 가실까요? 아 네, 그래요. 우리는 각자 반대편 쪽으로 향해 거, 걸어갔다. 내가 따로 연락을 하지 않자 제혁에게서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공합 점수가 낮아 애프터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내가 느꼈는데 나는 INTJ 남성보다 m, 차라리 강아지 m p 가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감성적이고 좀 귀엽고 애교 많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은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사람을 좀 비교를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웃음> 비교까지는 아닌데 뭐 괜찮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으세요. 아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진짜 밥맛이에요. 얜 아니야. 자 마지막 남자친구 있죠? 네. ESTJ. 나는 근데 이상형이 F인 남성이긴 해요. 제 ESTJ남!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들어가보자. 뭐 하세요? 아, 들어가보자고 해가지고. E s t j 라 이번엔 또 어떤 사람일까? 그날 밤. 왜 아직도 연락이 안 오지? 늦은 시각이 될 때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기로 한 최민욱입니다. 유진 씨 되시죠? 아,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늦은 시각에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일이 좀 늦게 끝나서요. 아, 아니에요. 바쁘신데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식당을 좀 찾아봤는데 한남동 쪽 한식당 어떠세요? 괜찮으시면 예약해둘게요. 네, 여기 좋네요.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 7시로 예약해둘게요. 혹시 2차로 간단히 술 괜찮으신가요? 아 네, 괜찮아요. 유진 씨 죄송한데 저 업무 연락이 와가지고 잠시 통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 이 시간까지 일 하다니 진짜 바쁜가 보네. 만나는 약속을 정하자 민호객에서 별다른 연락은 더 오지 않았다. 나도 일이 바빠 소개팅을 이은채 평일이 지나갔다. 유진 씨, 금요일 마무리 잘 하셨나요? 친구 만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즐겁게 보내신 것 같네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내일 댁 근처로 제가 모시러 가도 될까요? 낮에 그쪽에 볼 일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갈것 같아서요. 데리러 온다고? 아, 어쩌지? 좋아요. 아싸, 차로 가면 편하겠다. <웃음> <웃음> 아, 그럼 내일 5시까지 댁 근처로 가겠습니다. 네, 내일 봬요. 다음날 저녁. 아, 됐다. 이제 나가야지. 곧 있을 만남을 생각해서 걷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내 쪽으로 걸어와 서로의 어깨가 부딪혔다 아, 어, 어. 그 바람에 행인이 손을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졌다 아이씨 뭐야 아가씨 똑바로 안 보나요? 아니 이 넓은 길에 지가 와서 부딪혀 놓고 왜 난리야? 유진씨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언제 왔는지 소개팅 남이 차에서 내려 내 앞을 막아섰다 왜 하는지? 일단 저한테 말씀하시죠 뭐야 이 남자? 위로 듬, 든든하다 아니, 이 아가씨가 잘 가고 있는데 나한테 부딪혀서 내 휴대폰 망가졌잖아 제가 오면서 봤는데 선생님이 유진 씨한테 가서 부딪히던데요? 그제차 블랙박스에서 다 찍혔을 텐데 확인하고 경찰서 같이 가실까요? 어요요요요, 어, 어,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했는 아가씨, 똑바로 잘 보고 다녀요! 아, 어, 진짜 황당하네. 아, 유진 씨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아, 저런 사람은 실형받아야 하는데 증거 있어서 넣을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위로? <웃음> <미로>? 아, <웃음> 그러게요, 별 미친놈이 다했네요 휴... 일단 가실까요? 아, 그래요. 얼른 타시죠. 민욱은 식당 근처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이르자 능숙하게 한 손으로 차를 세웠다. <웃음> 아다 왔습니다. 타실까요? 아, 네. 고생하셨어요. 한남동 A 한식 다이닝입니다. 이렇게 코스를 어떠세요? 예약했던 식당에 도착해 메뉴를 보다가 민욱의 말에 나도 모르게 눈이 크게 떠졌다. 단품 메뉴가 아니라 가격대가 있는 코스 메뉴를 권하고 있었다. 네? 아 혹시 부담 가지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좋아하는 메뉴라 그런 거고요 어, 어떡하지? 위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음.. 안 괜찮으신 것도 같기도 하지만 제가 대접하고 싶으니까 부담없이 드셔주세요 아네잘 먹을게요 아 뭔가 묘하게 자기 다 마음대로 하는 거 같네 아무한테나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네? 사실 유진씨 사진 처음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하고 싶었어요 아. 아 그러셨군요. 위로? 적극적인 표현이 좀 좋네요. 마음에 들면 이렇게 직진해야지. 스테이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한참 대화를 하다 보니 드디어 본 식사가 나왔다. 많이 드세요, 유진 씨. 음, 어, 여기 음식이 진짜 맛있네요. 그쵸, 여기 셰프가 신라 호텔 출신이거든요. 아 어쩐지. 유진 씨는 혹시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으세요? 저 힘든 일이요? 갑자기? 어, 힘든 일이 있어요. 뭔데요? 고민이 있다고 얘기하자 민욱이 턱을 개고 눈빛을 빛내며 내 얘기에 집중했다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익숙치 가 않은 일인데 사례도 많이 없어서 좀 어렵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모든첫 시도는 어려운 법이죠 유진 씨 회사 업종일이면 저도 어느 정도 조언해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휴대폰을 몇번 터치하고는 민욱이 내게 자료를 휙휙 넘기며 보여줬다 감사해요 아래로 우선은 일단 혼자는 해볼게요 생각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네, 감사해요. 내가 제안을 거절하자 민욱이 쿨한 목소리로 아쉬운 표정을 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까지 맛있게 먹고 나서야 식사가 끝났다. 입맛에는 잘 맞으셨나요? 아,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도 덕분에 즐거운 식사였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네, 민욱 씨도 친구분 댁에 잘 들어가세요. 민욱에게서는 이후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았다. 따다다 따다단. 실패네? 아, 진짜 있잖아요. 대화 주제가 하나부터 열같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면서 소개팅 해봤습니다. 어떤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소개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실패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웃음> 이내 잘못인가? 내가 이렇게 소개팅을 번번이 실패하는 게내 잘못인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본 시나리오의 주제가 이렇게 MBTI 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MBTI의 남자들과도 소개팅을 하고 싶게 만들어요. 내가 선택을 할수 있으니까. 나랑 맞는 사람이랑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좀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앰프제. 어? 난데? 그게 나야 빠둥빠둥리누까? 마이크고 뭐하냐? 아 마이크가 뭐하냐? <웃음> 그 난데요? 앰프제가 나아요. 스플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공포 시나리오도 많더라고요. 그런 거 선택하는 것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스플에 재밌는 시나리오 많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아, 안녕! 아